여쭤면돌 타고 어쩌나 어디에 있을까 싶고 싶었어 간주름에 잇머리 세월을 돌아보면 눈물 잊지마 꿈 해도 하지 마라 가슴을 열어라 모든 걸 이곳 사랑으로 채워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빛나는 인생이 사랑으로 채워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빛나는 인생이 천천히 돌아가는 거야 제2의 인생이 다시 한번